이거 먹고 등산을 갈 거예요. 간단히 먹고 산 갔다가 내려와서 거기 두부촌에서 두부 음식을 먹을 생각입니다. 오랜만에 등산 가는 거라 좀 기대돼요. 아주 시원하다 음, 아직 정상 아닌데 너무 예쁘죠? 너무 이 정상에서 먹는 소시 소시 <목소리도> 물이야 그니까 응. 그냥 물 사는 거아까야 그러니까. <웃음> 텀블러가 더무거야물 어. 어? 사는 거아까뭐 핫바닥에 <웃음> 어 누구를 <웃음> 어. <웃음> 오늘은 저번에 먹고 남은 요 오리고기 슬라이스랑 김치 넣어서 김치볶음밥 만들 거예요. 지금 장을 안본지꽤 돼서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까지 냉털 식단하고 장 보러 가려고요. 여러분 지금은 5시 38분이고요. 저는 이제 장봐 가지고 올려고요. 저 이렇게 장바구니 챙겼고 그러면 얼른 장 보고 올게요. <웃음> 엄마 여기요. 여기 사야 하는요 겉면 있길래 이것도 사 볼게요. 오늘은 엄마랑 같이 삼겹살 데이를 맞아서 삼겹살을 먹을 거예요. 저는 고기 먹을 때, 고기를 먹을 때더 많이 먹고 싶을 때는 밥을 안 먹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고기랑 버섯이랑 상추 싸서 먹을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저탄고지 식단. 코어를 좀 씻어올게요. 한 덩이 남은 거는 일단 요거 먹고 좀더 먹고 싶으면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가자고 그래. 아, 서나 올라오네? 고사비. <웃음> <웃음> 하모 <목소리> <목소리> 플레이 제가 꽉걸었어 와우. 는데이저야세을지이는에서 근데 또 제가 저 오늘은 점심 먹고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고 오려고 했는데, 오늘 헬스장 문을 닫아서 바프리랑 엄마랑 애견 카페 가서 놀다가 오려고요. 그래서 놀고 집에 와서 밥 먹기 전에 사이클을 타고 그렇게 운동을 대신하려고 합니다. 향~ 다녀오겠습니다 보고 뭐 있어. 김밥을 먹을 건데 김밥 김이 없어서 요 묵은지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. 이거는 엄마표 미역국 같이 먹을 거예요. <목소리> 이게 긴도 있어요. 지금은 두시고요 오늘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밥풀이 산책을 다녀오려고요 <웃음>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당장 옷을 벗고 싶지만 수고하십니다. 분저 무려 83분 30초 운동하고 왔습니다. 한쪽 30분만 하고 헬스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어가지고 그냥 집에 왔어요. <웃음> 헬스는 내일부터 나가는 걸. 김치 부어빵이야? 아 뭐야? 내가 엄마한테 피곤이냐고 물어봤는데 아 매워. 몇 별이야? 쓰는 거 모르겠더라고. 뭐가? 아이고, 인나을 원해. 오늘 저녁은 아주 아주 간단하게 계란이랑 순두부 반개 넣어서 볶음밥 만들 거예요. 그 우리가 잘 먹는 그 간장계란밥에 순두부 반개 추가하면 포만감도 크고 단백질 보충할 때 너무 좋아요. 짠죽 느낌이라 진짜 부드러워요.